Thank you 안녕 논이에요. 좋은 아침. 제가 원래 혼자서 잘 노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혼자서 안 해본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오늘 한번다또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좀 예쁘게 화장할 거예요. 원래 화장은 예쁘게 하는 거긴 하지만 더 정성들여서 송송 저는 이제 머리도 다 하고 메이크업도 다 하고 옷도 이렇게 갈아입고 오늘 흰의 연청이에요 연청 이렇게 입었고 너무 배가 고파요 브런치를 혼자서 먹어보는 건또 처음인데 그럼 혼자서 두 배의 양을 먹을 수 있다는 거잖아? 상수도 짠 <웃음> 날이 좋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긴가? 대게다 빙봉이다 행복 안 그래도 성수 올 때부터 웨이팅이 진 아니 뭐야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웨이팅을 걸려요 아니나 다를까 웨이팅이라니 제 앞에 대기팀이 여섯 팀이나 있던데 오늘 먹을 뭐수 있을까요? <목소리> 결국 다른 데가 많아요. 뭐어요치아초 와. 배터리가 다 나가 버렸어요. 근데 나는 배터리안 여이다 들고 온거 거 있죠? 아 먹어야지. 혼자 샌드위치도 다먹어버렸고 음료도 다마셔버렸고했난 사실 아까 그 배터리가 다 나갔길래 아 이거는 망했다 나 다른 날에 다시 배터리 똑바로 충전해서 다시 안 찍어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나쁘지 않은 거 같아 다 먹어서 이제는 어머! 바로 옆에 사진 찍는 데가 있네? 사진 한번 찍어볼까? 여기저기 원래 혼자서 빨빨거리면서 잘 돌아다니긴 하는데 이렇게 혼자서 인생 효과 찍어 놓은 것도 처음인 것 같아. 신만 다다 나왔어. 이걸로 할지, 이걸로 할지 고민이구만. 금정으로 가자. 이게 송수에 오면은 안녕 이런 플리마켓 같은 거 하는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팔찌랑 목걸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팔찌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목걸이를 안한지 엄청 오래돼가지고 한번 목걸이를 사볼까 합니다 빈티지한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음...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라했어요 근데 여기 되게 저런 악세사리 파는 플리마켓 같은 게 되게 많아서 어 여기 앞에도 있는 거 같은데? 명해보세요. 어. 그거는 살짝 뚱뚱하게 떨어지는 라인. 이쁘다. 아저 이거 결제 도와주세요. 여덟. 음. 짠. 나 완전 내 스타일인 목걸이 득템했어요. 잘 안보이죠? 이거 이따 카페 들어가서 이쁘게 착용하고 보여줄건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말을 못하겠어 여긴가요? 할아버지 공장? 되게 많다 그쵸? 가 어. 이렇게 앉으면 충전을 못하는데? 아, 메뉴가 뭐가 되게 많아요? 아... 아이슈페너? 아이슈페너 마셔볼까? 아이슈페너. 스푼을 주셨어? 스푼을 그 떠먹으라는 걸까? 이거 아, 리안 먹어. 끝까지. 그거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엄마, 아빠한테 라고할거요이해해 아유. 음. 보이나요? 너무 심플하고 너무 예쁘죠? 되게 얇아서 엄청 조심히 나를 딱딱 잘못하다보 하고 끊어지고 지금 요예발 응. 응. 이쁘죠 옷걸이 옷걸이 이쁘죠. 너무 마음에 들잖아. 제가 사실은 카페에서 일한지 이제 1 년이 거의 다돼가요 응. 근데. 제가 최근에 우리 카페 사장님한테 나는 이제 주말에 성수동 가서 혼자 마시는브런치도 먹고 내가 지금까지 마셔보지 않았던 새로운 커피들도 많이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고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사장님이 무슨 커피 먹고 싶은데? 라고 저는 비엔나 커피 한번 마셔보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사장님이 우리가 항상 만드는 게 비엔나 커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게 메뉴판에는 비엔나 커피라는 게 없는데 아, 무슨 소리지 라고 했는데 우리 매장 시그니처 란드 두 개가 크림러드인데 크림러드가 알고보니 비엔나 커피더라고요 다만이지 <목소리> 않고? <목소리> <목소리> 그래가지고 조금 민망했죠 제가 커피를 왜잘안 마시냐면 일단 제 입에 너무 써요. 너무 쓰기도 하고 제가 카페인이랑 진짜 잘안 맞나 봐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가지고 전 커피보다 술이 더 좋은 거 같아요. 저는 이제 카페에서 이거를할 건데 이게 뭔지 아시는 분들은 아셔도 여기 안에 있는 질문에 대해서 3년 동안 제가 대답을 하는 건데 뒷부분을 조금 보여줄게요. 이렇게 질문들이 엄청 많아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2022년에 하고 2023년에 하고 2 0 2 4년에 하면서 3년 동안 내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내적으로 성장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건데 옛날에 써놓은 거 보면 되게 재밌어요. 저는 이제 집에 갑니다. 카페에 하도 오래 앉아있었더니 냉방병에 걸릴 것 같은 거예요. 진 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이라서. 사실 조금 밖에 오래 나와있었더니 힘들어요. 제가 슈퍼 집 순이 걸랑나 이제 집 도착. 침대 커버랑 이불이랑 베개 커버를 다시 다 씌워줘야 돼요. 얼른 커버 먼저 씌우고 일찍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잘 준비를 다 하고 왔어요. 제가 자칭타칭 집요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남은 주말을 집에서 좀 이렇게 이렇게 우리 꼬미랑 같이 해. 난 집이 너무 좋거든. 영상 끝까지 봐줘서 고마워요. 안녕 잘자